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벨라루스 공화국, 약칭 벨라루스는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수도는 민스크입니다. 벨라루스의 국기는 1995년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현재의 국기는 2012년 약간의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위로부터 빨간과 초록색이 2대1 비율로 배치되었고 기대 쪽에는 하얀색 세로 줄무늬 바탕에 벨라루스의 전통 문양이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은 벨라루스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초록색은 삼림과 대지를. 1991년 제정된 전통 문양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개성을 뜻합니다. 벨라루스는 북쪽으로는 라트비아,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 우크라이나, 서쪽으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접하는 내륙국입니다. 벨라루스의 국토 면적은 약 2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85위이며, 대한민국 면적의 2배에 해당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95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95위이며,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벨라루스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625억 달러로 세계 76위이며, 1인당 GDP는 6600달러로 세계 86위입니다. 벨라루스의 공용어는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동슬라브족에 속하는 벨라루스인들이며 그 외에 러시아인과 소수의 폴란드, 우크라이나인 등이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종교는 벨라루스 정교회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무종교인이 가장 많고 소수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벨라루스의 역사입니다. 벨라루스에는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 국가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6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슬라브족들이 세력을 확장해오면서 폴라츠크 공국, 트로프 공국, 스몰렌스크 공국 등이 세워졌으나 후에 키에프루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키에프루스는 1240년 몽골의 침략으로 붕괴되었고 이때 대부분의 벨라루스 지역은 리투아니아 대공국에 병합됩니다.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폴란드 왕국과 루블린 연합을 맺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형성하였고 동유럽의 넓은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하지만 1772년부터 3차에 걸친 폴란드 분할을 통해 1795년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편입되게 됩니다. 벨라루스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러시아군의 주요 격전지였고, 1918년 3월 체결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에 의해 독일이 벨라루스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자 러시아의 적군이 민스크를 점령하고, 1919년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소련과 폴란드 간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1921년, 리가 조약을 통해 벨라루스의 서부지역은 폴란드가, 동부지역은 소련이 각각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1922년,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창설하였고, 신경제정책에 따라 경제가 번영하였습니다. 곧이어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소련은 폴란드에 할양했던 벨라루스의 서부지역을 회복하지만, 전쟁 도중 독일군의 점령을 받았던 벨라루스 지역은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극심한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국가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유입되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소련 정부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산업 부흥화를 통해 소련 내 주요 제조업 지역으로 가장 번창하였습니다. 1990년 7월, 벨라루스는 독자적인 군대와 화폐, 외교결정권과 체르노빌 원자력사고의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국가주권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요.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약 83%가 러시아 연방 탈퇴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이듬해인 1991년 국명도 벨라루스 공화국으로 바꾸고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1999년 양국은 연합국가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 새롭게 제정된 헌법에 따라 벨라루스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입법과 사법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임기 7년의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연임이 무제한입니다. 1991년 독립 당시 스타니슬라프 슈시케비치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바 있으나 3년 만에 물러났고 1994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알렉산드로 루카시안쿠 대통령이 최근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의회는 4년 임기의 양원제이며, 상원의원 64명, 하원의원 110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공화노동당, 벨라루스 공산당, 벨라루스 대중전선 등이 있으나 정당의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벨라루스의 경제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일원이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탄탄한 지역이었으나 독립 이후 시장경제 편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후가 한랭하고 토양이 척박하여 농업에는 맞지 않으나 호밀, 보리, 감자 등의 재배와 축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대신 꾸준히 기술개발을 해온 덕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서히 발전한 공업 부분에서는 트랙터, 농기계, 자동차 등의 기계공업과 냉장고, TV, 컴퓨터 등 전자산업, 석유화학공업과 섬유공업 등이 발달한 우수한 공업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게임 월드오브탱크로 유명한 워게이밍 회사가 벨라루스의 기업입니다. 벨라루스는 동유럽 평원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국토가 낮고 평탄하며 가장 높은 산인 제르진스카야산이 350m에 불과합니다. 벨라루스에는 특히 녹지대와 국립공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동유럽의 폐라고 불리는 유럽 최대의 혼합 온실임인 벨로베즈스카야숲이 가장 유명합니다. 내륙에 위치한 벨라루스는 기후가 한랭하고 습기가 많은 편입니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면서 더욱 극단적으로 혹독해지는 대륙성 기후를 보입니다. 수도인 민스크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이며, 가장 따뜻한 달인 7월의 평균 기온이 19도 정도입니다. 겨울철인 12월부터 4월까지는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며, 1년 중 7, 8개월 정도는 땅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운 날씨가 유지됩니다. 하얀 러시아라는 뜻인 벨라루스는 국명에서 드러나듯이, 주민들은 흰색을 좋아하고 흰옷을 즐겨 입는 걸로 유명합니다. 신체적으로도 흰 피부와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벨라루스에서는 손님을 대접할 때 항상 호밀로 구운 빵과 소금을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음악은 벨라루스의 문화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벨라루스는 민속가요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서도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습니다. 18-19세기, 오긴스키와 무니우시코, 20세기 들어서는 보리스 아시피에프와 루체노크 등과 같은 쟁쟁한 작곡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덕분에 벨라루스에는 음악 관련 행사들이 연중 이어지는데요. 1월에는 민스크의 벨라루스 음악 아카데미에서 세계 작곡대회가 열리고 사계절 내내 전통음악부터 현대음악, 클래식 축제가 열립니다. 벨라루스인들은 버섯요리를 좋아하는데 버섯을 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의식과도 같다고 합니다. 많은 요리들이 버섯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풍부한 소스나 크림을 곁들여 조리합니다. 유명한 음식으로는 시큼한 소스로 맛을 낸 버섯요리와 부드럽게 즐기는 버섯스프, 버섯, 버섯 크림소스로 맛을 낸 돼지고기를 팬케이크와 곁들여 먹는 요리 등이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가장 큰피해를본 국가입니다. 체르노빌의 위치는 현재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체르노빌 사고 당시 남풍이 부는 바람에 대부분의 낙진의 80%가량이 벨라루스에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33%가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대부분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후 원래 살던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벨라루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체르노빌의 목소리에 자세히 실려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한 명은 전 세계 랭킹 1위 여자 프로 테니스 선수인 빅토리아 아자랑카입니다. 아자랑카는 2012년 단식 여자 테니스 선수 랭킹 1위를 차지했으며 WTA 단식 우승 20회, 복식 우승 8회 등 쟁쟁한 기록을 세운 벨라루스를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입니다. 2 0 1 2 런던 올림픽에서 활약하며 테니스 단식 동메달을 따기도 했고, 특히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호주 오픈 단식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태어난 그녀는 독일의 테니스 영웅인 슈테피 그라프를 보며 테니스 선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15세 때 정식으로 테니스 수업을 받기 위해 미국의 애리조나로 옮겨간 후로 2003년 ITF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데뷔와 동시에 복식 우승을 차지했고, 같은 해 윈블던 중결승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2005년 그녀는 호주와 미국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주니어 테니스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성인 프로 무대에 데뷔한 후로도 아자랑카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으며 2012년 프로 테니스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2012년 호주 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마리아 샤라포바를 제치고 우승했고 US 오픈에서는 세레나 윌리엄스에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 역시 호주 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US 오픈에서도 또한번 준우승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수차례 부상으로 인해 슬럼프가 있었으나 2018년에 윈벌전에서 준우승, 2019년 US 오픈에서 여자복식 준우승을 차지하며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 채널 10분 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